소나타 뉴라이즈 2.0 LPI 차량입니다 가장 낮은 트림으로 선택되어 출고되었는데요 해당 차저분께서는 LED 사양의 데이라이트와 데일램프 그리고 보조제동등과 전방센서 컨트롤 장착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교체 및 장착될 부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가장 먼저 LED 사양 테일 램프입니다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동화료가 모두 교체되며 할로겐 사용과 비교해 미등이 LED로 되어 있어 긴 수명은 물론이고 훨씬 미려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정지등 점등 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모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션 박스도 교체해야 합니다 정션박스 밀교체 시 테일램프의 떨림 혹은 깜빡임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LED 사양 보조 제동등입니다. 뉴라이즈의 경우 최소 할로겐 제동등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가장 낮은 트림에서는 이마저도 빠진 채 출고됩니다. LED 데이라이트입니다. 뉴라이즈만큼 데이라이트 디자인이 잘 나온 차종을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전방 센서의 모습입니다. 범퍼와 그릴 쪽에 장착되는 센서는 색상도 종류도 완전히 다릅니다. 차대번호를 통해 해당 사양에 맞는 부품들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그릴 교체 없이 가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센서는 순정 브라켓을 이용해 고정을 예정입니다. 전방 센서 사양 콘솔 스위치도 교체됩니다. 전방 센서와 LED 데이라이트용 순정 하네스의모습이고요크루즈 컨트롤 스위치 어셈블리입니다. 별도 배선 작업 없이 1대1 교체로 기능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오토라이트 사양 멀티펑션 스위치와 포토센서의 모습입니다. 크루즈 컨트롤과 마찬가지로 별도 배선 작업 없이 단순 교체만으로 기능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영상 진행 흐름은 작업에 따라 분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탈거시 흠집을 방지하고요.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데일라이트및 커버를 제거 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전방 센서 설치를 위한 홀 가공도 함께 진행하고요. 순정 브라켓을 범퍼에 부착합니다. 열용합을 통해 범퍼와 한몸이 되며 차후 센서 교체와 같은 정비가 필요할 경우 손쉽게 센서 교체가 가능하죠. 튼튼하게 센서를 잡아주기도 하고요. 콘솔 스위치를 교체합니다. 전방 센서 구동을 위한 배선 작업을 마친 후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데이라이트입니다. 환하고 시원하게 잘 들어오네요. 역시 뉴라이즈는 LED 데이라이트가 매력 포인트죠 센서도 깔끔하게 잘 장착되었습니다 좌, 중앙, 우총 4개의 센서가 존재하며 감지 거리는 최소 1m에서 최대 30cm입니다 감지 거리에 따라 계기판과 스피커를 통해 단계별 알림을 지원하죠 후진 시 좌, 우만 센서 감지를 지원합니다 센터 콘솔에 위치한 버튼을 이용해 오프가 가능합니다 이제 테일램프 교체입니다 램프 주변을 마스킹한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노와 아웃사이드 테일 램프를 모두 탈거합니다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정션박스를 교체합니다 할로겐 사양 정션박스에서는 LED 테일 램프를 정상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램프 떨린 것 같은 문제를 표출합니다 사양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합니다 블랙박스 배선 뭉치는 작업 마무리 단계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보조제동등 장착입니다 이열 등받이 및 쿠션을 모두 드러냅니다 제동동을 장착합니다 커넥터를 연결해 주고요 탈거했던 등받이 및 안전벨트 고정볼트를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음기를 끄네요 보호필름을 제거해 볼까요? 정지등 점등 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모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제동 등도 잘 들어옵니다 크기가 작은 편이긴 하지만 후방 차량에서 충분히 식별 가능할 정도의 크기며 LED만큼 인 뚜렷한 신인성을 제공합니다 후진등도 잘 들어옵니다 엣... 이제 오토라이트와 크루치 컨트롤만 남았습니다 배터리는 이미 탈거된 상태고요 포토센서 먼저 교체합니다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고요 핸들 탈거 전 마킹을 해 위치를 기억해줍니다 클락스프링을 테이핑한 후 탈거합니다 멀티 펑션 스위치를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탈거된 핸들의 우측 리모트 컨트롤러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허브볼트에 나사 풀림 방지를 도포한 후 손으로 돌려줍니다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완성되었습니다 핸들 좌측에 위치한 레버를 보면 오토 탭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로 설정해두면 라이트 온오프 여부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죠 새롭게 바뀐 포토센서로 들어오는 조도를 판단해 상황에 맞게 온오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로즈 컨트롤도 잘 작동합니다. 시속 30km 이상에서 작동 조건이 성립되며 사용방법은 우측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착된 상태인데요. 검사 통과 가능한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뉴라이즈, p i 각종 LED 편의사항 기능이었습니다. 해당 작업...